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은 게임 내 퀘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전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퀘스트별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으니 아, 스토리를 보시는 분한텐 없네. 스포일러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초반에 꼭 플레이하게 되는 케이아의 보물 찾기 퀘스트 1탄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세요. <웃음> 사실 기사단 동료들이 그래서 말인데. 기사단 건물 옆에 정원에 가서 얘기하는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워 좋아 쫓아가 봅시다 공작의 장와 되게 구석진 곳에 있네 일단 워프부터 활성화할까? 기사단 쪽에는 왔다갔다 자주 할것 같으니까 워프를 먼저 활성화 시켜야 겠네요 저꼭대기네 음..어찌 올라가지? 아! 저 계단 있네 자 뜻밖의 상자 획득 풍차 위에서 저 옆으로 건너갈게요 어 상자 나이스 올라가는 길이 어 벽보 붙여져 있네 어못 올라가나? 어 막혀있다 아, 됐다. 드디어 활성화 했다. 어, 여기 위에도 상자 있습니다. 좋아. 여기서 얘기하지. 뜸 들이지 말고.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아, 내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니까. 나이 진짜 무거우니까. 사실 내 할아버지는 해적이야. 이 영혼 없는 대답은 뭐야? <웃음> 이미 <이게 혹시> 뭐내 <뭐야? 웃음> 말을 못 믿는 거야? 봐! 내가 차고 있는 안 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유전이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증거고. <웃음> 여행자,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건 많은 아이들의 따은 머리가 엄마한테 유전되는 것과 같은 <웃음> 이치야. <웃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웃음>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읽다가 우연히 보물에 관한 정보를 발견. 보, 보물?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아, 있는 것 같다. 아 이제 같아. 아까 한빈님이 얘기했던 그거 같네요. 보물. 근데 유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보물. 아 페이몬, 네가 봐내. 페이야, 어떤 보물이야? 황금, 보석? 말해봐. 어떤 보물? 황금이랑 보석만 있는 건 삼류보물일 뿐이야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검 자루를 잡기만 해도 무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검이라는 소문이 있어 <웃음> 셀레스티아에 계시는 신이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검을 할아버지가 운 좋게 건진 거야 검 자루를 움켜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폭풍이 불... <웃음> 할아버지는 신검의 힘을 빌려 머리가 여덟개 달린 바다뱀과 하지만 너무 강한 힘 때문에 다른 해적 할아버지는 분쟁을 피하기위해 숨겼 신검을 숨길 수 밖에 없었지 이 세상엔 아직 미지의 것이 많아서 재민 오야밤 되니깐 마을에 조명 켜진거봐 최근 한 보물 사냥단이 기승을 오. 부리면서 수많은 유... 내가 걱정되는건 그놈들이 아카디아, 아카디아 유적, 유적 찾아낸다 이거네 딱봐도 나쁜놈들이 가질바에 우리가 아무튼 걱정 붙들어 매 나랑 여행자가 도와줄게. 와 고마워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 대신 꼭 비밀 지켜야 해. 어때? 흥분되지 않아? 바로바로 울트라캡숑 짱짱이 신검이라고. 신검! <웃음> 울트라캡숑 짱짱이가 언제 충 말이야? <웃음> 음, 일단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유적에 대한 정보는 모험가 길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첫번째 목표는 모험가 길도로 가는거네요 아 근데 배경음악 성우... 성우분들의 연기 아 진짜 스토리도 완벽하네 아 이게 여기부터 원소시가 써야되거든요? 아 큰일났네 휠리버튼이 안먹혀요 아 이거도 되면 되는구나. <웃음> 안녕. 혹시 신입모. 안녕. 혹시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아카디아라. 아니, 한 번도. 미안 나도 길드에 얼마 전에 가입한 신입이라. 그렇구나. 아니면 길드에 의뢰를 네? 넣어 보지 않을안 어, 돼. 그건 절 만약 모험가들이 먼저 찾는다면. 구...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폼을 아니 음... <웃음> 좋아! 고마워! 그럼 여긴가? 야 꼬맹이! 뭐... <웃음> 그럼 무료한 일 때문에 우린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그... 여덟... 아무튼 울트라 캡슘 짱짱 신검을 찾고 있어! 괜찮아 숨겨진 장소만 말 안했으면 된거지 그럼 사이러스씨 잃어버린 아하.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페이먼 무겁다메 아카디아 유적이라 한번도 못 들...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만약 고... 어? 정보 공유? 아도굴단이 들었네 휴.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강력한 신검이 숨겨진 장소니까 아이고. 그럴 만도 하지. 위치상 오프가 아직은 한테 다시 가봐 빠르겠죠? 아, 페이몬이 다 말해 버렸어. 응? 음? 돌아왔네. 어휴. 모험각일 때 가서 물어 <웃음> 그야 당연하지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뜻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보물 <웃음> 맞다 너희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정보 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 <웃음> 조급해하지마 정보가 유출되면 안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정보원이 우리에게 접촉해올거야 어? 태모님이 다 얘기했는데 그 정보원이랑 속삭임의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럼 빨리 가봐야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희 둘한테 부탁할게. 정보 비용은 걱정하지 마. <웃음> 나만. 속삭이는 미... 숲? 다음 목적지는 거기네요. <웃음> 3 4 8 m 어디야? 좋았 Let's <웃음> 아가씨가 위험해. 너만 믿을게. 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 그놈? 아,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덜거 아니야. 얘는 여행자라서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웃음> 그거야 네가 장하게 얘기. 해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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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치... 힌트인가? 어, 이게... 정부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요거 풍찬데? 음, 여기가... 음, 단서를 얻기는... 그래도 여행자는 똑똑하니까 풀수 있으긴 못풀어도 케이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딱 봐도 똑똑할 것 같잖아 생각 안날때 언제든... <웃음> 고마워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컬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대체 무슨 뜻일까? KR을 귀찮게 하기 싫으면 너 혼자 잘 생각해봐. 아, 위치 추적 없네요. 보자. 수수께끼 풀기에 기사단에서 k r 로부터 힌트 획득 가능. 아까 이미지로 봐서는 풍차였죠 풍차 풍차에서 바라본 풍경이었는데 그 전에 성당에 있는 아이템 하나 바꾸 가겠습니다 누구, 누구였더라? 말걸면 은 바로 아이템 하나 주거든요? 어, 됐다요 피해 물든 기사의 술잔 이렇게 얻었습니다 공간의 성배, 얼음 원소 피해 보너스 아, 하필이면 얼음 원소네 방어력 15Hp 167, 방어력 4.7% 어또 세트 전투광 세트 이거는 피해물든 세트 일단 케이아가 끼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한테 힌트 얻고 시작하자 그게 빠르겠다 여행자 왔어? 아 <웃음> 얻긴 어떤 호수 가운데 수수께끼라니 진짜 호수의 도시라면 몬드성일테고 팔이 여 오호! 얘 풍차의 날개가 정확히 6개니까 오 그렇.. 나머진 쉽지? 풍차 3개 중에 2개는 신상이랑 가까우니까 그게 바로 신상을 지키는 거인이겠지 그리고 마지막 풍차가 지키고 있는 게도 바로.. <웃음> 너의 생각.. 어서 가자! 빨리 좀.. 풍차.. 3개의 풍차가 있다는 거야? 뭐야 목표 지정 알려주네 음. 요거구만 그, 뭐가 숨겨져 있어? 어서 보여 줘.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정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이번에도 그림이 있네. 지도? 저 바위 쪽인데. 또 수수께끼야? <웃음> 모르겠어. 머리 아무튼 너에게 맡길게. 정안 되면 케이한테 부 아까 위치가 지도 위치가 이쯤이었는데 아 결국은 지도부터 열어야겠다 지도를 열어야 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방향은 정확히 이쪽 저기 빨간 기둥 보이죠 저기 가면 열수 있습니다 난 저기부터 가야겠네 자 계속 저 붉은 기둥을 향해 가봅시다. 아아이또 뭐야? 급신상은 저 몬스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처치하면 신상을 둘러싼 바람 장벽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저거 저 녀석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제가 뭐로 잡았더라? 도망치지 말라고, 플리 오케이, 가봐아 번개가 약점이네, 번개가. 뒤로 들어가는 거야. 아 오케이, 쉽게 잡았습니다. 들렸다. 아까 바람 위치가 바람이란다 아까 지도 위치가 한 이쯤 됐었는데 그러면은 샘물 마을에 가서 여 위로 올라가겠네요 어? 왜 워프 못해? 아하 말거는 중이었구나 제 기억사 뭐 있었거든요 여기에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워프 포인트 여기부터 달성해야겠네요 정말 평화로운 게임이야 오케이 10렙 아 이거 어떻게 다시 보지? 지도 어, 아이템 획득했다고 떴는데? 퀘스트 이건가 보물의 단서 2 읽기 아여기있다 있다 자 여기 지금 비슷한데 맞죠? 여기 호수... 뒤쪽 맞는데 여기? 다시 가보자 요 맵에서 아 여기갑다 여기 여기 약간 틈이 있죠 여기 저긴갑다 저기로 가보자 여긴 장김맵이라서 더이상 안으로 들어가면 튕기거든요 그래서 끝에 라인만 타고 가봅시다 아 여긴데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 어? 지도 위치 여긴데? 음! 아이고 아 잘못 썼다 죽었니? 느낌이 딱 봐도 이거죠? 열고 요거네 요거네 소스기기는거 이건 어때? 맞지? 이거지? 어? 아닌데? 맞네, 맞네 이거다. 휴, 드디어 수수께끼를 다 풀었네. 하, 힘들었어. 그나저나 이 보물지도는 해적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역시 참 조잡해. 어 다음 주인? 그럼 이제. 어? 페이모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바로 안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큰일 나잖아. 아그그 그, 그러니까 그테이야가 말했던. 보물 사냥단 같은 놈들 말이야. 아무튼 난 그냥 그 검을 빌려서 아니 그냥 한번 구, 구경해보고 싶을 뿐이야. 절대로 천나무적이 돼요. 먹고 놀고 싶은 게 아니야. 저 잡담은 보물을 먼저 찾고 나서 하자. 아카디아 보물 찾기 보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웃음> 아 이제 시작인 거야? 일단 찾았구요